우리 함께 하나님의씀을을누누습습다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국의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게이렇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위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위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위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정려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정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네, 정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이제 나무가 저렇게 생겼고요. 이제 보통 나무까지 정려나무 가지다 하면은 이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 누군가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폈고요 누군가는 이 종려나무가지를 길에다가 펼쳐놓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겉옷을 깔았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깔았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마치 오늘날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시상식에 오르기 전에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스타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인류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환호하고 그분이 오심을 정말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환호하고 환영했던 이 많은 관중들은 아마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정치적으로 다윗왕처럼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또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마 그러한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은 아주 제한된 그러한 왕이죠. 이러한 한 민족만을 위한 왕, 또이 시대만을 위한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이 불쌍한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할 때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고난 중하 동안 묵상할 때에 이 사람들처럼 단순히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인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복상하며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한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을 때마다 많은 그런 각양각색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극단적인 분들은 제가 예전에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필리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십자가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손에다가 정말 못을 받고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러한 선택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하는 게 뭡니까? SNS잖아요. 인터넷, 뭐 TV. 그래서 아,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SNS를 하지 않는다 TV를 보지 않겠다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주님과 함께하겠지만 고난 중간한 주간 동안 한번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 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어,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주어로 시작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원어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 말씀은 10장의 마지막 절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라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11장 1절 말씀에 그들은 누굴까요? 10장에 나타나는 아마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바로 직전을 보면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52절 말씀을 보면 10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라, 너는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바디메오가 최소한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 바디메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문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어요. 어느 정도를 외쳤냐면 오늘 보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례 행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후창하는 거예요. 앞에서 호산나 외치면 뒤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후창하는 겁니다. 선창과 후창이 뭔지 잘 모르시면 예전에 성가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가대가 아름답게 어떤 선율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떤 어 찬양대는 이렇게 코러스로 이렇게 음료를 맞춰줍니다. 뭐 알토라든지 뭐 베이스라든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가를 부를 때마다 그냥 똑같이 군가를 부르지 않아요. 어떤 군가를 부를 때마다 항상 쫄병들이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참들이 부르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뭐 육군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쫄병들이 좀 힘들게 모든 군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로 고참들이 넣어요. 네, 후창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찬송을 할때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네 이러한 지금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 선율에 맞춰서 호산나 막 소리 지르면 뒤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소리 높여서 찬송했다는 라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온데간데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부강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란산 벳바기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그를 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의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서 낙의 새끼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가서 낙의 새끼를 끌고 왔구나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읽으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마고보금 1장부터 잘 읽어보시면 요 다른 보금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뭘 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걸어서 입성하셨어요 보음 말씀에 분명히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가 있을 텐데 그낙이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 예수님이 낙이 새끼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반문하시겠어요? 예수님 왜 웬일로 뭘 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다리가 아프신 건가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그리고 나귀가 뭡니까? 나귀가 기왕이면 제가 백마를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그리고 갖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 이건 좀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세상은 이런 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내가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성경은 2000년 전 성경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아멘아멘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동생과 이제 카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카톡에 보면 카톡 사진이 있잖아요 그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러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뭔가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말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뭐돈 벌더니 아들 이제 귀족 훈련도 시키는 거냐 이제 말을 태우는 거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말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 귀족 훈련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아들 말태우나 귀족이구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형 당나귀야 근데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어, 기분이 묘했어요 주가 쓰신다고 해서 타고 가는 중입니다 저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저걸 보고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가 쓰신다고 해서 타고 가는 중인 아, 아, 처음에는 아, 내 기분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계속 묵상해 보니까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 저 아들처럼 이제 한 다섯 살 됐거든요 저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당나귀를 끌고 주님께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제가 저 글을 보고 마음이 좀 묘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 주님께 당나귀를 끌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에 제자들은 오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어느 집에 묶여 있을 텐데 그 묶여 있는 나귀를 끌고 와 야생 나귀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오라니. 이걸 끌고 올수 있을까? 그 집주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즉시 이르로 보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집주인이 내 낙인데 어떤 두 장정이 와가지고는 낙내 낙이 새끼를 끌고 있는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시 그 낙이를 나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낙이 새끼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 우리가 그낙이 새끼를 사용하려고 할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보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은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져 있다고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주인이 원래 낙이의 주인이 왜 주님이 쓰신다고 할때 이것을 바로 보냈을까요? 이 주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낙위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도 여러분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도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삶 무엇 하나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에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따를 만한 분이고요. 그분과 온전히 동행할 만한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를 때그 결과가 결국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도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어떠한 영광을 받는지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거예요 그 종려가지 나무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한 2년 전이었나요?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는데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통역사입니다 통역사 예, 봉준호 감독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이 통역사가 통역사는 뭐만 했어요? 그냥 통역만 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출연진도 아닙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랑 같이 입장하고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플래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영광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소경이었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자의 제자 손 예수여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장 48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고대에는 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막 꾸짖어 잠잠하라 해도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4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라피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다손 뿌리치고 정말 큰 손을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는데 나는 고침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사람들로부터 찬성받는 그 대열에 바로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호 말씀은 제자들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타고 가신 그 나귀도 종료가지 나무를 밟고 지나갑니다 원래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스가랴 구장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 구장 구절 말씀에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낙위는 절대 영화롭게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낙위는 어떤 존재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만약에 낙위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쳐야 되는데 내가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낙위의 첫 새끼를 대속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낙위의 첫 새끼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을 꺾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난 이 땅의 인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처음 난 인생은 죽어야만 돼요 처음 난 인생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대로 숨을 거두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인생은 죽고 우리가 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기쁨으로 그냥 마음껏 찬송하고 그러한 찬송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산나 이 찬양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사실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좀 소구름이 있는 그러한 환영의 찬성이 될 것입니다 보험 말씀이 나타나는 호산나라는 이 표현이 10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아무런 의미 없는 호산나 그냥 기쁜 그러한 호산나가 아니라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시는 그 길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